작심 삼일 다이어트. 금연, 금주 결심. 미루는 습관. 무기력. 포기와 후회를 되풀이하는 인생을 구해내는 힘. 당신 안에 잠든 마지막 윤기를 깨워라. 우리는 새해가 되면 이렇게 다짐한다. 올해는 꼭 살을 빼야지. 올해는 꼭 담배를 끊어야지. 올해는 꼭미뤘던 자기개발을 해야지. 시작은 순조롭다. 헬스장에 등록하고 금연껌을 산다. 서점에서 영어공부에 필요한 책과 자기개발서를 고른다. 하지만 이 노력은 사흘 이상 가지 않는다. 그리고 1년 뒤 해가 바뀌면 우리는 또 이렇게 다짐한다. 올해는 꼭 살을 빼고 담배를 끊고 자기개발을 해야지.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왜 다이어트, 공부, 자기개발 등인생에 득이 될게 분명한 행동은 시작하기 어렵고 시작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할까? 그 이유는 바로 현재의 안주하려는 우리의 본성적 심리에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변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심리를 알아야 한다. 16세기 라삐 싱가폼님 보나르트의 가르침에서 그는 양쪽 주머니에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했다. 한 장에는 나는 흙과 먼지에 불과하다 라고 적혀있고 다른 한 장에는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 라고 적혀있다. 인생의 비결은 두 종이에 적힌 문구가 모두 사실임을 아는 데 있다 그리고 양쪽 주머니에 두 장을 다 갖고 다니며 각 종이를 읽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로 이루어진 존재다 우리 각자가 우주 먼지라는 작은 존재인 동시에 우주를 담고 있는 큰 존재라는 의미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갈망합니다. 나의 싫은 모습을 변화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변화에 실패하면 아유, 그럴 줄 알았어. 라며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고 변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걔가 남자 잘 만난 거아니야등 변화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 나도 변해보자고 하고 다짐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아직 남아있는 담배를 바라보며 음, 몇 가지 안 남았군. 내일부터는 정말 안 피울 거야. 오늘 다 없애야지. 굳은 결심으로 담배를 다 해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러나 이틀 뒤. 나는 이번에 진짜 변할 것 같았는데 많은 업무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럴 땐 피워야지. 아, 맞아, 맞아. 스트레스가 더 해롭다고 했어. 하고 다시 담배를 입에 물어봅니다. 왜 아직도 담배를 물고 있는 걸까요? 나를 바꾸는 마지막 용기의 저자 로스 엘레논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우리 안의 힘이 변화하려는 의지를 누르고 싸움에서 이길 때가 더 많다. 따라서 우리는 간절한 바람과 반드시 변해야 할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변화를 이뤄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에서는 작심삼일처럼 결심하고 쉽게 포기하는 문제부터 우울 무기력까지 다양한 삶의 문제로 상담받는 이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희망의 두려움이라고 이름 붙인 현재에 안주하려는 심리였습니다. 이를 극복할 방법을 고민하던 그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 10가지 이유를 내담자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이 이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이 시도는 놀라운 결과를 나왔습니다. 자신이 달라지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된 내담자들이 오랫동안 지속했던 음주, 후변 습관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우울, 무기력, 게임 중독 등의 문제에서 벗어날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을 방해하는 심리를 인식하자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확신이 생겼고 이 확신이 용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30년간 앉아서 후회만 하는 이들의 삶을 바꾼 저자의 심리치료 방식은 러커스 대학교 심리학과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10가지 이유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라는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두 번째,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세 번째, 미지의 세계를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 네 번째, 스스로 기대할 위험에서 벗어난다. 다섯 번째, 타인의 기대라는 부담에서 벗어난다. 여섯 번째, 지금 나의 현실을 자각하지 않아도 된다. 일곱 번째, 또다시 초보자가 되는 모욕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여덟 번째, 과거의 고통과 기억을 애써 잊지 않아도 된다. 아홉 번째, 타인과의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된다. 열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본성적 심리가 있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나의 심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열가지 이유를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를 변화하지 못하게 막는 열가지 이유를 알았다면 변화를 일으키는 힘, 용기를 깨울 차례입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의 법칙을 깨고 삶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나에게 실망해도 계속해서 나아가려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화를 원하지만 행동하지 않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10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혼자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두려운가? 두 번째, 나중에 해야 할 일부터 미리 생각하는가? 세 번째,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게 두려운가? 네 번째, 자신에게 실망할까 봐 걱정스러운가?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기대감이 부담스러운가? 여섯 번째, 자신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싶지 않은가 일곱 번째, 서툴은 자신이 부끄러운가 여덟 번째, 트라우마에 갇혀 있기로 선택한 것은 아닌가 아홉 번째, 인간관계가 달라질까 봐 두려운가 열 번째,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운가 이 질문에 하나라도 그러하다고 대답했다면 당신 안에 잠든 마지막 용기를 깨울 때입니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 타당성 있는 변명을 가지고 와안 되는 이유를 만드는 제 모습을 보곤 합니다. 실패할까 봐 두렵고 나의 실력이 형편없는 걸 보는 게 두렵고 뭔가 마주치는 게 두려웠던 것인데 마치 다른 외부적인 원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내게 장착되어 있는 용기의 힘을 써야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변화를 원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잘 모르겠다면 저자가 던지는 10가지 질문에 하나씩 답해보며 우리도 내 안의 용기를 깨워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 봐요. 저자는 인생이란 우리가 내린 결정과 그 결정에 전념하고 끝까지 실행한 용기의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매 순간 용기 내어 선택한 오늘의 결정들이 모여 내일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알려주는 방식을 따라 내 안에 잠든 마지막 용기를 깨워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드는 용기를 찾는 여정 함께 떠나봐요. 여기까지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